Thank <laughs> you. 하가한 것처럼 왜냐면 강성을 차고 잡고 이렇게 도는 순간 애들이 섞는걸볼 수가 있으니까 음. 차고 3초월 그 그래. 끝나고 갔고자 어. 그래 그래 그래 누가 빵 찰래요? 준비! 나와 나와 나와. 나오자 나와 자 나와 자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다노야어가1 2 3 4 5 6 7 8 9 30. 있어. 마저 찍으러 갔어! 에스쿱스! 에스쿱스! 에스쿱스! 뭐야? 아니,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찍어야 돼? 놀이터 에스쿱스! 아씨! 너 죽어오고 찾으러 간줄 알았어! 애들아 살려줘! 아 저거! 저거! 저거! 뭐야? 뭐야? 나 불렀잖아! 다시 1분쇠! <웃음> 저걸 찍어야 돼! 빨리 눈을 불렀쇠! 아 찍고 불러야 돼! 어, 눈을, 빨리 눈을 감아! 28 20, 30. 아, 이거, 어렵네 어, 디케이. 아, 디케이. 디케 <웃음> 보여. 디케이. 이 디케이. 디케이. 디 아, 잡힌 거야 이 디케이. 디케이. 디디케야디케어디 있어? 깡통 옆디 어, 아니 아니 깡통 어디케 에스쿱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우리 덤벨 제가 재밌어 아 재밌어. 원우! 원우, 원우 원우 원우 구해줘 우리 좀 구해줘. 구해줘 나가고 싶어 <웃음> 뭐야 쿱스 못 찾어? 았찬줄 알았잖아 아 <웃음> 어, 승관! 스프레디 승관 나와 승관이 보였어 뭐야 승관이가 아닌 거야 설마 아씨. 제가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또 가입했어 <웃음> 준, 준이 아, 형이었구나, 준 형. 잘해. 이제 잘해. 구해줘.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련? 아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련? 아카 파카. 파카. 파카. 파카. 파카. 파카. 구, 십 <웃음> 뭐야, 승관이야? 그치. 아, 약간. 스프리 디케이. 스프리 디케이. 디케이 아니야? 맞, 맞는 건 아, 스프리 정한 맞지? <웃음> 어, 맞지. 선우아 하면서 뚝딱이라고 해, 뚝딱. 아, 너무 쉽게 걸렸다. 무슨 소리야 자꾸 누가 노래 불러 지금 누가 널+ 널 부른다 야휘파람이거 스피커가 아니라 누가 진짜 부르는 거야 어널 뉴욕 한는에딸 내가 와서 사는 거지 강성은. 우리 한 번만 더참 이기지 나으으 디케이 디케이 으으으으으으 야그아 <웃음>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술래가 야 그러면 술레를 바꿔서 해볼래? 바꿔서 해야 호시 형 대박이야 지금. 뭐 말이야? 호시 아직 몰라요 야시 형이야! 야, 서 어? 너가 호시야, 뭐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웃음> 아나못찾어나 아, 어떻게 있었어? 해봐 아 <웃음> 야, <웃음> 저게 뭐야? <웃음> 여섯 명이, 여섯 명이 감옥에 잘 잡히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윤정한 술래를 좀... 한번 가볼까? 마지막? 아, 네, 술래. 마지막 윤정한 보스를. 오케이, 나 술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인정... 해봐. 마지막 벌칙 걸고. 벌칙 걸고 하자. 어? 네. 정환대 세븐틴으로 해서 어. 정환이 형이 이기면 세븐틴이 한 명씩 다 해주고, 어. 형이 이기면 형이 다 해주는 거 우리 뭘? 오! 세븐틴 멤버들이 정환이 형에 대한 소원권이 가지게 되거나 어. 아니면 정환이 형이 멤버들한테 소원권을 가지거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깡지 네 4번 내려주면 안 되는 세 번, 3번, 3번 아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오케이 어 지금 못 가겠네 콜아 <웃음> 소원권 5개로 하자 그래 너네 멤버 중에서 골라서 나한테 소원권 5개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 골라서 5명한테 소원권 5개를 쓰는 거랑 1개는 솔직히 너무 많고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소원권 5개 걸고 윤정한테 세븐틴 아야 근데 진짜 해줄 수 있는 걸 시켜야 되는 거다 소원권은 아 그래 그래 제발 우리가 형도 찾아하고 싶어 잘 소원 쓰자 갈게 시작 1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뭐3뭐3 3 3 3 3 3 3 3 3어3 걸렸어 저3 3 3 3어어3 3 3 3 3 3 3 3 3 3 제 주황색 옷. 제. 누구야? 오케이, 지노 아! <웃음> 아 야, 주황색 옷 나와 너거세를 아, 문준이 나무 뒤 어, 봤어? <웃음> 세명 남았습니다. 아가족이 뒤에요. 뒤에, 뒤에 할때 끝까지 안 봤는데 오케이 이 뒤에 뒤에 할때 끝까지 안 봤는데 오케이! 이 뒤에 이! 두감! 두 개! 한명 남았어요! 한명 남았어요! 한명 남았지? 에스 가죠! 에스 가죠! 에스 가죠! 에스 가죠! 세 번만 어. 더 찾아. 세 번만. 어. 890. 아하. 아하. 저기 그 김민규냐? 쟤 누구냐? 무슨가 저기 뒤에 숲 뒤에. 그러니까 쟤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쟤. 야. 아, 진짜 누구야? 진호. 아. <웃음> 오, 오, 오, 오, 거기 누구 있어요? 너 멀리 왔다. 다 소란할 수가 없어요. 이제식 <웃음> 아, 저 회색은 누구야! 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김민규! 야! 동시에 열쇠가 뛰어나가도 모두 못 잡겠다. 열쇠가 다 뛰어나오면. <웃음> 와! 와! 와! 와! 나이키! 4, 6, 7, 8, 9, 10. 뭐야, 중간 전혀 어디 안 먹을래? 야, 김민규 나와. 거기 뒤에. 민규야 나와 나와 도 아? <웃음> 뭐.. 야뭐 거야? 뭐하야웃기고 했어 <웃음> 예, 아니라고. 아니 요나 아, 진짜 <웃음> 예. 줄았어 아! 인줄았는데 <웃음> 오케이 아, <웃음> 디노 뒤에 나와 에스스 <웃음>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한 뛰어야 돼. 아직 <웃음> 아니야 아 누군데? 아, 쟤 누구야? 아, 절대 욕심내서 안 돼. 와, 쟤 누구야? 어디다 숨, 숨은 거야? 여기 별로 숨을 데도 없는데. 씨. 잘 숨는다, 우리. 지금이다. 어. 야, 지금 좀 벌어졌다. 아니야, 어, 쟤. 뭐야, 여 누가 있어? 응 여기 누가 있다고? 응. 아, 쟤 아주 누구야? 갔다 와. 한번 가자, 봐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어나! 일어나! 가자, 가자, 가자. 가, 가. 오지 <웃음> 오지 어 <뭐야? 웃음> 어, <진짜> 너무 어렵다 <웃음> 아, 두명 남았습니다 두명 남았어요 나온다 우지 다아두명 아 남았습니다 두명 남았어요 아 나온다 우지 다 아이씨 아 아, 아, 아깝다아한명 아, 왔나? 우리 한명 남았어 우리 이거 한판 치면 끝이야? 아 무섭다 무섭지 야저 나무 누구야! 야, 근데 이 정도 거리면은 저기 디러와. 뒤에 있는 애랑 <웃음> 자 욕심내지 마 괜찮아 야, 버텨도 돼 약간 문준이 문준이 이 근처에 있어 문준이 음. <웃음> 화장실 앞에 나무에 문준이 응? 문준이야? 문준이야? 어떻게 갔어? 아... 아... 아... 문준이야? 어떻게 갔어? 아... 아... 끝 야 진짜 맞추는 거 아니면 그치야? 하는 거야? 맞지 너너 너 옷이 너무 주황색이잖아 너무 벗어야 돼나 벗어야 돼 그래서. <웃음> 우리 여기 세명 같이 뛰라고 그랬는데 그 네, 오케이 이겼어! 정원이는 이긴 거야? 어. 이긴 거야? 우리가 정원이가 손을들어줘야돼 오케이 자, 나는 시간 많이 줄게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시작할게요 시작. 무궁화 꽃다 무궁화 꽃다아시 무궁화 꽃이 피었다 무궁화 꽃이 피습니다무 꽃이 피습니다 무한 꽃이 피습다 무궁화 꽃이 피습니다 해준다며? 무궁화 꽃다 무궁화 꽃이 피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다 무한 꽃습다 뭐 진짜 무진뭐야 뭐야 야 호랑이 같았어. <웃음> 어, <제일>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도망야 도망쳐 도망쳐 도도 도도 도도 잡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 야, 진짜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 얼추로 일찍으로 입술 파란색으로 바른 고기 어! 좋다. 그러면 야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은 만약에 호시가 아예 못 잡으면 호시가 하는 거고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음 이 고잉 촬영 때 메이크업은 다 하는데 입술은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치라고 거 오케이 오케이 오 알겠지? 그렇게 촬영 그대로 진행 아, 그, 오케이 무궁화 <웃음>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호시의 조각상대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선생 되게 맞은다 <웃음> 나? 왜? 어, 지금 말했잖아 <웃음> 오천재야 오, 오. 똑똑해 <웃음> 조슈아 로와기잖아와 <웃음> <너무> <웃음> 진짜 천재다 얘무광꽃 <웃음> 어. 피었습니다! 내가 그 내가 첫 번째 잡은 도안 좋은 거야? 현정아 일로 와나어왜 뒷발이 움직였어 어 뒷발이 움직였대 야. 지금 아 지금 <웃음> 야 자기권 <사기꾼> 아니야 이거 누가 <웃음> 고이 <노란 꽃이> 피했습니다 누가 <웃음> 고이 피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네 아스위 있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쿱스 형다 <웃음>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아니야. 아니야 이거 쿱스 형은 어, 그래, 거야. 우리 다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끊지 끊기는 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민기 <웃음> <웃음> 어?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따가워 아,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아아아악피었을 아아아아아악 민규야 민규야 됐어 인상청 민규야? 벌칙 다음 거 양갈래 머리 양갈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갈래 머리 양갈래 머리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걸리는 일이야,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충고 일로 와. 왜왜왜 왜. 와야. 고 일로 와. 왜왜왜 왜. 와야. 하하 야 야간 누구야? 준이야준이야 빈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맞어 진짜 맞았어 뭐 뭐야 이야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이야갈래야루립야빈화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야이야 빈이야 빈이야 빈이야 이야 빈이야 빈이야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공화고치피었습니다 무공화고치표했습니다. 무공화고치표했습니다. 무공화고치습니다무고치습니다무고치 무공화고치표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이었습니다무시화 위험한 었습니냐무궁화꽃이 자, 오늘 무공화 꽃이 자 오늘 야, 불 야, 우리 야, 불 우리 있 야, 불 야, 우리 불러 야, 우 야, 야, 우리 불러와. 야, 우리 불 그럼 첫 번째 내기는 뭘로 할래? 그러면 가볍게 루돌프 코, 고와, 좋아, 코아 아, 어차피 고아. 다음 편성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어. 아 어. 그러면 첫 네. 판은 루돌프 두두 번째 판은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아, 하 아니지 루돌프 코 달고 그 다음에 그 얼굴 분장하고 몸 통아지. 야몸 우리 이거 따라가야지. 어때? 첫판 루돌프 코, 어. 두 번째 얼굴 루돌프 분장, 세 번째, 어. 번째 전신해가지고 전신 아. 이 마지막 세 명은. 한 명으로 합체를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를 다 물어주는 거야. 세 어, 명이 해결한 다음에. 야, 나 그거가 없 어, 그러면 밀... 이제 완벽한 루루프가 되는 거지. 와. 거기서 아. 이제 양갈래 블루리프면 키우 나오는 거야. 아, 와, 아, 아, 아, 아. 어쨌든 난 무조건 그거 타고 나요 아, 어, 야 이거 어떻게 고를래? 먼저 골라. 아, 어, 그냥 진짜지? 김데미안하다 고맙다. 야 해. <웃음>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막내들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 네. 나 양심은 없지만. 자, 괜찮다. 오세요. 빵빵빵 팡팡팡팡팡 파밤. 우후. 뭐야? 괜찮아. 분장하고 싶어? 괜찮아. 분장하고 네. 싶어? 오! 다르트. 오, 오늘 약간 오. 다, 오. 야, 물건 물건 양도 괜찮아? 오. 오. 아 아, 와, 잘 물티슈 잘 물티슈? 잘 물티슈 너무 좋다. 좋다. 자. 절반 이상은 걸쳐야 됩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아예 차근에 걸치면 안 돼. 돼. 아이 넣어야 돼. 돼. 들어가야 돼. 와이 민규. 아아 아, 민규 아, 민규. 이거 반반 정도 가다가. 아, 야 DJ 약간 정승석한 거 같은데. 오 짠데기. 한발 들어야 돼. 들으면... <웃음> 아씨다안 들어가면 안 돼. 이상한 머리글. <웃음> 머리 다 뭐. 들어가야 돼. 이상한 검수. 이거 절반 이상 넣어야 돼. 잘 가. 바다 상대도 생각해야 돼. 다와 씨. 아, 와가 던지고 나서 빼면 되지. 와. 어, <놀라>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이걸 이용하면. 오케이. 원고. 어, 아 우지. 아가리. 오 이도겸. 탈락. 철퇴. 반 이상 잡아야 돼. 반 이상. 아 그래? 와.. 뜨거운 거는 굴려야 돼아 이게 물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와물티리우아어 아니야 아니야 따라안가 <웃음> <웃음> 제발 아싸 오 이게 안돼야한 판으로 그냥 전 하나 다 시켜버리면 안 되냐? 그래 이게 너무 오래 걸리냐 야 어. 그냥 한 번으로 루돌프 분장 가네한 번으로 루돌프 분장 가 너무 오래돼 어, 그래. 오래 무슨 원리예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요. 아! 타잔이에요? 아! <웃음> 야, 나 돼? 와, 아, 도 돼? 와아. 이 정도면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와한 네. 아. 아! 아, 명까지? 오! 와! 예. 한명더력다통 오! 너왜 흥긋될 줄알아 이걸로 할수 있을 줄다야 진짜 얼굴 갈으로 칠하고 와야 된다 사슴처럼 어 반반 어. 어. 어. 어. 아, 아, 절반 한독반 네, 네, 네. 절반 이상, 이상. 절반 이상 가봐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야? 오케이 한명통과하는거 한명 아니야? 왜, 민기 왜? 민기 그냥, 그냥 <웃음> 한번게 한 뭐야? 나그럼포 그럼 다시 하는 게 맞지 I love you. I l 갈래. e you. I l 갈래 너 진짜 신선하다 신선해 진짜 <웃음> 최고다 인정 진짜 u I love y 갔 u I love 빨리 해라 그냥 먼저 you. I l 하 v e you. I love you. I love y o 가자, 아. 가자, 가자. 끝나는 거야? 배고파 우리 밥 시켰어 o v e you. I love you. 이로야다더 멀리서, 멀리서. 말도 안 된다. 해? 야, 산타는 안할 거야. 산타 내기? 이리로, 이리로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번서는 이리 <놀나> 아, 이리로 오라고. 아이고, 오고고이 오. 어, 고오오고오됐 어, 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걸 어, 어, 어, 어, 어, 열세명 네 멤버들 선물 다 같이 사들고 어 사타 분장 혹시 열세개 선물이랑 블루리비와 양갈래 <웃음> 그거는 왜하 그거는 그거 그거 양갈래,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양 하자 거 그거 그거 그두개거 그거 나는 그러면 이제 루 그거 그그런 그거 한 번에 딱그어가지고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걸거그 네가 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인데다용돈그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근데... 자, 네, 혼자, 혼자 이렇게 너무 뻘쭘하네요. 네, 얼른 나와주세요, 다들. 빚는 사이로, 설레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달릴까? 달릴까? 우 e w i s 도 y o 는데 merry c h r i s t m We i s h y a m e We i s h y a merry c h r i s 미션 중에 한 명이 노래 부르기야. 주인공이 된 <목소리도> 소감. 아, 오늘, 메인... 오늘 메인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목소리도> 잘 이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목소리도> 그러면은 그 참에 디노 거한 우지로 뭐 이행시 한번 해봐. 우지로? 어. 우 우리 지은이 형은요? <웃음> 지 최자 <지. 웃음> <잠시만>, 너지 <웃음> 지옥에서 봐요 미안. 미안합니다 아, 이제, 네. 또 해보 싶은 사람 있어요? 우지 어 도겸이 어, 형 잘할 것 같은데 아우 <웃음> 우지 형어난 형이 오지지 어? <웃음> 지렁이 지 지렁이, <웃음> <진>. 지. 지렁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겼다 웃겼다 <웃겨왔다? 웃음> 웃겼다 웃겼다 웃겼다 웃 어, 다아 지렁이 통해서 나이스 자, 수영할수 있겠어? 원래 N행시 장인이잖아 하나 아, 둘셋우 우지야 하나 둘셋지 응. 지수는 하나 둘셋지 응. 지수는 <웃음> 지수는 <웃음> 아 뭐야 <웃음> 네. 죄송한데 루돌프세요 캥거루세요? 루돌프요. 네. 저희가 또 <웃음> <웃음> 저번에 게임했을 때 네. 정한이 형 소원권도 얻었었지 그리고 도, 어, 호시 형이랑 준이랑. 민기 형이랑 준 형이랑 벌칙도 네. 받았잖아요. 벌칙 네. 네. 지금 네. 거예요, 다 벌칙을 하고 있네요. 네. 아이 벌칙 응. 정말, 응. 정말, 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네. 귀여워요. 아 그래요? 정말 네. 좀 섭섭하죠. 원하는데서. 아좀 섭섭해요. 네. 섭섭하지만 네 저희도 아까 하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아 우리, 우리 캐럿들이 더 귀여운 걸 좋아하겠다 싶어서 아 이렇게 좀 바꿨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 적당히 잘 귀엽게 하신 거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대장 산타가 네. 저희한테 우지를 맡기고 네. 세계 곳곳에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 혹시, 선물을 네. 혹시 산타예요. 어, 돌리러 가야 한다고 아. 어, 떠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어,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오늘 사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블랙 산타가 있고 화이트 산타가 있습니다 근데 우지는 몰라요 저희는 다 이제 지령을 받았는데 우지는 어, 뭐예요? 저는 블랙 산타예요 <웃음> 오, 오. 쉬운 웨이크리이크리스하이리스마스이리이크리스마스이리이리크리스마스이이이이 지령. 지령이 지령. 이지령이 약간 블랙 산타와 화이트 산타를 구분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러니까 화이트 산타는 뭔가 선한. 그렇죠 행동하는. 블랙 산타는 거고. 약간의 뭔가 악한. 짓궂은 장난. 짓궂은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핫. 블랙 산타인데 선한 행동을 해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진은 똑똑해 가지고 잘, 잘 맞출, 것 맞출 것 같아요? 거예요. 어. 네. 자, 게임 설명은 근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네. 뭐. 장소를 꾸며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파티 아닙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어, 어. <웃음> 형형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데? 어? 저걸 한번 꾸며볼까? <웃음> 아니야 진짜? <웃음> 우리 크리스마스 한번 장식을 한번 꾸며볼까? 해볼까? 진짜 못해요. Merry Christmas. 웃는 하루 되세요.